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의 한 A주상복합아파트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다. 시공사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대에 있는 대형건설사로 지난달 시행사의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지난해 6월 사업 약정을 맺은 지8개월 만이다. 시행사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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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3,689가구다. 직전 12월 1,977가구 보다 86% 증가했다. 월별 기준 2011년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12월 이후 분양 물량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미분양 숫자는 5,000가구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구 외곽뿐 아니라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와 대형사들이 공급하는 단지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4일까지 청약 접수를 한 단지 11곳 중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왔다. 동부건설이 이달 공급한 수성센트레빌 어반폴에는 308가구 모집에 33명이 접수하는데 그쳤다. 지난 1월 분양한 대우건설의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982가구가 모집의 청약 신청 건수가 12건에 불과했다. 미분양 주택이 회사 보유분으로 남아 해소되지 못하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설사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A주상복합과 같이 시공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에선 현재 40여개 단지 약 3만 가구 가분양을 준비 중이다. 한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가 법적 공방을 감수하고 시공을 포기했다는 건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며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공사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 귀띔했다. 이어 시공사들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반면 시행사들은 사업이 지체될수록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을 빨리 하자는 분위기다. 며 이해 관계자 간속 사정이 많아 앞으로 많은 사업지에서 분쟁이 예상된다. 곧덧붙였다 공급 과잉 이슈도 건설사들의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대구는 2018년 이후 분양 물량이 증가해 지난 3년간 9만 가구 가까이 분양됐다. 올해 대구의 입주 물량은 1 9,812가구 규모다. 이는 적정 수요 물량 1만 1905가구를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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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 계획했던 분양가로 받기 힘들다는 점도 건설사들이 주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출처 시사저널이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www.sysjournal.com